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인해 조기종료했는데요 나스닥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과 관련된 소송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압력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중국 정저우 공장의 방역 문제로 인한 노사 문제가 생산 차질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하락했네요. 금주는 비농업 고용보고서 및 3분기 GDP, p c 물가지수, 파월 연설 등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주춤할 경우 시장 긴축 속도 조절은 더 힘을 얻게 될텐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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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15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